오늘은 단양을 갈 건데요. 어때 기대되지 않나요? 네, 좋아요. <웃음> 빨리 가보죠. 서급. 민아 예예 예. 와 단양 잔도. 여기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와 와, 되게 많다. 클레이 사격도 있고 <웃음> 알파인도 있고. 오 재밌겠다. 야 근데 이때때 되게 많구나? 야, 우리가 몰라서 못 다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보자 원래. 아이고. 절대 머리가 안 빠지죠 이런 데는. <웃음> 우와. 와 이거 날씨 맑으면 진짜 멋있겠다. 우리 저기 우리 한 마리 더 아. 있었어. 어. 네? 야 너무 좋아한다. 아니 여기 이렇게 좋아하다니. 와 그냥 아니 힐링길이다 여기 완전. 여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기만 해도 좋네. 음. 와저 위에 봐 여원아. 우리 이따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야. 맞아.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손꼭 잡아줄게. 알았지? 어, 이거 봐. 숨어있는 식물들을 찾아보세요. 여기. 어? 우리 북나무 아까 봤었는데? 응. 이거 여기, 봤잖아. 그치?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지 여기 여기 여기. 지금은 이제 시들어서 갈색처럼 이렇게 돼있다. 그지 이런 재미가 있네. 살아있을 때 오면 더 재밌겠다. 어. 그지 그러니까 어. 계절별로 와서 그 보는 재미가 있겠다. 여름에 면 스카이워크, 오늘... 네. 스카이워크 가볼까? 뭐하고? 스카이워크 가볼까? 그러면 아. 나 엄마 안아줘라 안, 안, 안 무서워 어. 엄마 안아줘라 안, 안, 와주면? 안, 안 와주면 어. 무서워 엄마 안안아무서 안고 갈 거야 안아줘 엄면어무가워 무서워? 습니다자자 어제 가어 그럼 안자줘 엄마. 가어자멍멍해가자가자가어제 멍멍이가 뛰어멍멍이네자들어 우리 얼른 가보자 가자 오오 엄마 안아 안아줘 아이고 여보가 고생이 많구만 우와 다 왔다 아 근데 이게 스팟이 세군데나 있구나 기차 지나간다 여기 보이지 연아 우리 호풍에 떠 있는 것 같아 그치 오 어, 여기 밑에 우리가 아까 걸어왔던 그 길이야 <웃음> 그지막 무료 사용이구나? 뭐가 보여, 루나야? 마을이랑 놀이터 마을이랑 놀이터가 보여? 루나야, <뭐야>? <목소리> 엄청 멋있다, 그치? 렇 <목소리> 자, 여기 서보세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김치. 배고픈 사람? 저희요. <목소리> 저도요. 저도요. 얼른 먹으러 갑시다. <목소리> 도착! 갑시다! 고고! 얘가 쏘가리인가 보다. 와, 엄청 많아. 쏘가리 드는데? 맛있을 것 같아? <웃음>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요. 매기! 매기! 아, 만져보고 싶은데? 아, 예. 만질 수는 없고 우리 대신에 이따 아쿠아리움 가면 은 이런 물고기들또 엄청 많이 볼수 있대. 가볼까? 예! 예! 쏘가리 매운탕에 떡갈비요? 와, 근데 진짜 비싸네요, 쏘가리. 쏘가리가 딱간 비슷한 이유가? 네. 사료를 안먹고 물고기만 먹어 먹고. 아, 사료를 안 먹는구나. 사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양식이 비쌉니다. 아, 응. 살아있는 물고기를 줘야 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엄마가 저먹을 아빠가 더 먹을게. 먹을게. 아, 와, 둘이 된 게. 물고기? 와... 사과는 뭐였어? 가서! 알았어. <웃음> 왜? <웃음> 왜, 물고기가 죽어서? 아이고 아까 밖에서 막 보던 물고기들인데 죽은 게 속상해? <웃음> 유나 안 먹을 거야? 알았어 유나 먹지 마 <웃음> 아빠가 열심히 먹을게 아빠랑 엄마랑 다 먹고 알았어 나눠 먹어야 돼? 어 유나는 앉아봐 유나는 고기랑 메추리알이랑 메추리알도 치어 좋아하는... 이거 유나 나... 좋아하는 거잖아 <웃음> 미역나물 미역나물? 미역나물 미역, 미역, 어나 어, 이거 빨려돼 <웃음> 어, 영원이 좋아하는 샐러드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와, 와, 너무 좋은데? 어, 되게 엄청 부드럽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어. 어, 어, 잘먹네 가기가저지 물고기 봐 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아, 그럼 우리가 먹었던 소화를 일해야 된 거잖아 아, 먹이 아, 무서워, 빨간색이야. 눈이 빨간색이야? 아, 아, 물고기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물고기 아니고 지느러미 지느러미. 오 어, 얘가 피라쿠르를. 어, 와 아, 엄청 맞다. 크다 눈봐봐 좀. 아 무섭다. 와 여기 물속 체험 이쁘래. 우와 와. 오. 대박. 오. 우와 오. 대박. 우와 대박. 왜왜 싸우지? 너왜또 장난치는 거니? 대어를 닦았다. 어, 어머니가 그림도 그렸어. 아, 너무 힘들어. 방전됐습니까? 아, 쫓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아, 힘들지. 우리 들어가자. 어, 응, 가자. 문 열린다. 열립니다. 와 우리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줄까요? 사진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올게요, 방. 다녀오세요. 음, 맛있는 냄새. 일단은 여기 먼저 들리자. 마늘순대 1인분 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마늘빵도 팔고. 여기 진짜 많다. 통마늘이랑 스위트 하나요. 하나씩. 네. 19,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야, 아 우리 가서 요 빵이랑 요거 아빠가 산 순대 한번 먹어 보자. 언기 순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일단 보여 줄게. 여기도 빵을 막 파네. 초콜릿도 판다. 그치 응. 야, 크림 마늘빵. 오리지널 마늘빵. 요 위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마늘이야. 이거 얘는 마늘순대. 내가 한번 일단 먹어. 어때? 어디가 어디가. 그냥 아빠 한번 먹어볼게. 음 맛있네. 그럼 우리 마늘빵 먹어볼까? 나 이거 먹. 어 그래 크림. 맛있어? 아 잘됐다 와 크림 진짜 많다 음 오리지널 마늘빵 음오 마늘맛이 많이 나는데도 잘 먹네요 언니 왜왜 또 매운 부분이 있었어? 확실히 이런 관광지에 오면 은이 관광지에서 유명한 음식들은 한 번씩 먹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영원이 많이 매워요? 왜? 아이고 아까 보니까 치킨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마늘 치킨이 그래서 여기서는 치킨은 못 먹는다고 해서 치킨은 한번 가는 길에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치킨도 사가고 음료도 사가자 어때? 이거랑 후라이드 반반 해주시겠어요? 아네 고맙습니다. 엄마 배고플 때니까 얼른 가자 알았지? 자, 치킨 와. 보여주자. 언니가 발견한 왕관 모양 치킨. 왕관 아니면 배가. 어배 같기도 하고 진짜. 엄마는 엄마는 응. 응. 이게 다 마늘, 오징어 먹물, 마늘 감정이야. 음, 흑마늘 감정. 흑마늘 아니야? 음. 앤다. <웃음> 어 응! 맛다 맛있다? 맛있다? 음. 근데 엄청 부드럽네 원래 약간 강성은 딱딱하잖아 떡살좋아하 음. 다리살 맛있다 진짜 어때 오늘? 맛있어 맛있어? 음 이제 우리 슬슬 출발할까요? 집으로? 좋아요 음 응. 이것만 한잔 먹고 응. 누나만 한번보여줘 꿀잠중 아 어떻게 렇게 천사 같을까? 2시간째 자고 어와아그 먹어요 언니 응?